이번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흑열전과 함께 보는 게임 이슈.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스토리 유출? 안 돼. 이게 게임 중독자라고? 게임 중독자에 대한 충격적인 이상한 뉴스. 귀멸의 칼날 짝퉁. 중국 게임이 아니라 한국 게임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EPL을 FIFA 20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스위치 계정 16만 개 해킹되다? 라이엇게임즈의 FPS 발로란트 5월 5일부터 한국 CBT 진행 콜오브듀티 워존 이제 핵은 핵끼리 만난다 데스 스트랜딩 PC버전 연기 포트나이트 안에서 트레비스컷 공연을 유비소프트 소녀전선 제작사와 콜라보? 에? <놀람> <놀람>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출시일이 무기한 연기된 라스트 오버스 파트 2에 스토리와 엔딩이 모두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6일, 너티독의 QA 직원 중한 명이 스크린샷을 비롯하여 스토리, 컷신과 엔딩 장면마저 스트리밍을 통해 유출시키면서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직원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추측에 의하면 너티독의 과도한 크런치로 인해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해당 직원의 직책은 QA로 게임을 계속해서 플레이하면서 버그 오류 등등 게임에서 이상한 부분을 체크하며 말 그대로 전체적인 게임의 품질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의 스토리를 쉽게 스포일러 할수 있었죠 해당 영상과 스크린샷들은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져 삭제됐지만 이미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고 퍼져 현재 커뮤니티 전체에 스포일러 지뢰들이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스토리가 가장 중요한 게임인 만큼 이번 사태는 너티독에게 엄청난 치명타를 입혀올 수 있는데요 모쪼록 빨리 사태가 수습되어 개발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다 쓰고 나서 갑자기 들어온 뉴스인데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는 기존의 5월 29일보다 약 3주정도 밀린 6월 19일에 출시될 예정인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야호 엘리짱 빨리 보고 싶다능 우리나라의 한 신문사에서 게임 중독 20년 마이클 쇼크라는 게임 중독에 관한 논란이 가득한 기사를 작성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온라인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져 이러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에 인용된 사진은 허리가 굽었고 헤드셋으로 머리가 눌리고 척추가 휘고 배가 나오고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온 흡사... 유사 인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른바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기사 자체는 게임 중독에 대해 과도한 비약을 하기보다는 현 상황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잘 해야 한다는 예방 차원의 기사에 가까웠지만 다소 오해 소지가 큰 기사의 헤드라인과 모델링을 인용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 중독자들은 다 이렇게 된다라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극단적인 모델링을 자료로 사용하였다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너무 과한 게임 이용을 지향하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이런 사진을 인용하면 편향적으로 해석한 기사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웃음>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인 귀멸의 칼날을 표절한 한국 게임이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인 텐나인이 개발한 귀사리검이라는 게임은 표지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탄지로 네코즈 등의 캐릭터 디자인을 표절, 각종 세계관 설정 및 주변 인물들 및 혈귀, 기술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귀멸의 칼날을 연상시키는 디자인들이 가득하였고 이를 본 많은 유저들은 중국을 욕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게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게임의 진행과 시스템, UI 등은 소드마스터라는 타 게임과 거의 유사하는 등 표절에 이은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인 텐나이는 오니와 싸운다는 세계관과 캐릭터들이 일본식 복장을 입었다는 점을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표절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 스탠스를 취하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자 단 6일만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서 서든어택2를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경신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휴 진짜 중국을 욕할 때가 아니네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일명 EPL이 취소가 되어 많은 해외 축구팬들의 눈과 귀가 심심한 상태인데요. 이런 팬들을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EPL 선수들이 축구게임인 i 피 a 2 0을 통해 신선 토너먼트 경기를 열었습니다. 해당 대회에는 스털링, 아놀드 등 EPL을 대표하는 클럽들의 각 선수들이 출전하여 치열한 경기를 펼치면서 많은 EPL 팬들의 심심함을 어느정도 달래주었습니다. 해당 대회는 치열한 접점 끝에 울프 햄스턴 원더러스 FC의 공격수인 디오고 조타 선수가 리버풀의 아놀드 선수를 결승에서 꺾고 최종적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대회 상금은 EPL 선수들이 영국 공공보건 서비스에 기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플레이어스 투게더 캠페인에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역시 축구 실력과 게임 실력은 비례하지 않는가 보네요 닌텐도 네트워크 아이디 16만개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닌텐도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수 없는 경로로 입수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와 닌텐도 어카운트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며 수십만 개의 닌텐도 네트워크가 털렸다는 공지를 올렸는데요. 닌텐도가 밝힌 아이디들은 약 16만 개로 닉네임 생년월일 국가 지역 이메일 주소 등 계정에 등록된 다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정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시된 유저들은 메일을 통해 직접 패스워드 재설정을 권할 예정이며 굳이 아닌 유저들도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보안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어휴 이 시국의 닌텐도 계정 털이라니 무섭네요. 라이엇 게임즈에서 제작하여 현재 북미 CBT를 진행 중인 발로란트가 5월 5일부터 한국 CBT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발로란트에 대한 인기가 분분한 가운데 이번 기회에 국내 게이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까요 어서 빨리 정식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하 드랍스 그만 보고 싶다 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콜 오브 디티 워존이 핵들은 핵들끼리 매칭되게 하는 시스템인 이른바 티롤촌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핵은 아무리 계정을 제재하고 프로그램을 막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들 언제나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계정을 들고 나타나 마치 암덩어리같이 게임사를 괴롭혔는데요. 여기에 더 이상 핵을 막는 방법이 아닌 아예 핵과 핵을 매칭시켜버리는 EJ를 택한 것이죠. 아직까지 게임사들이 시도한 적이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볼 수 없지만 정말 이 시스템이 정교해진다면 핵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제발 니들끼리 모여서 경국무술을 하던 천리안을 쓰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9년 최고의 호불호를 가졌지만 최다 고티 수상을 받은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에서 벗어나 PC로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출시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6월 3일 스팀과 에픽스토어에 출시되어야 했지만 지난 3월 일본에 있는 코즈마 프로덕션에서 사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을 위하여 사무실을 폐쇄하고 모든 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발 속도에 제약이 걸려 출시일이 늦춰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뤄진 일자는 약한달 정도 미뤄진 7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하프라이프와 콜라보 등 PC판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 없어서 해당 게임을 플레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만큼 어서 빨리 코로나도 종식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찾아 안정화된 개발 환경을 갖췄으면 좋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포트나이트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 트레비스 스콧의 공연을 시청할 수 있는 에스트로노미컬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이벤트에서는 트래비스 스콧의 모델링을 이용하여 대표곡인 식모드, 구스범 등 다양한 곡들을 화려한 연출과 함께 선보였으며 트래비스 스콧의 새 트랙도 공개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이 제한된 전세계의 많은 팬들에게 이른바 사이버 공연을 펼쳤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뮤비를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인게임에서 라이브 이벤트를 통해 새 트랙을 공개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새 트랙과 트레비스 스카스의 화려한 공연 외에도 시공간을 사로잡은 듯한 엄청난 포트나이트의 연출로 많은 플레이어들과 힙합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이번에 공개한 트레비스 스카스의 트랙에서 다양한 버전의 뮤비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보고 있으면 정말 포트나이트 제작진의 연출력에 감탄을 하고 갈 수밖에 없네요. 와... 싱모드 초반에 베이스로 들어갈 때 연출은 정말... 소녀전선과 명일방주가 유비소프트와 콜라보를 예고하였습니다 에?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세요 잘못 들은게 아닙니다 유비소프트가 미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십덕겜으로 불리는 소녀전선과 명일방주가 유비소프트랑 콜라보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많은 게이머들은 혼란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덕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임과 반실사를 추구하는 무거운 게임을 제작하는 유비소프트와의 합작이 전혀 상상이 가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어떤 콘텐츠를 선보일지도 공개되지 않아서 유저들은 그야말로 미쳐 날뛰고 있는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면 게임 접는다 이러고 있고 몇몇 팬들은 이거 디비전 이랑 콜라보할 각이네 아니다 이거 레식이랑 콜라보할 각이라면서 열심히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소 웃픈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비소프트 게이머들이 손에 땀을 지며 지켜보고 있는 이 영광 스러운 폭탄은 누구에게 떨어지게 될까요 이번 소식은 다 필요없고 라스트 오브어스 파트2의 출시일이 확정되는게 저한테는 가장 큰 뉴스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출된 내용을 보고 뭐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있다곤 하는데 다 필요없고 하루빨리 엘리짱을 플레이보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전.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